아영어에 못하는 어 너무 서워뭐 아! 모든 게 궁금해 할줄때 o oh, tell me i yeah,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o oh, text me i i i y o u a u h e picture 내 머리 마저 고 싶어 When you were asleep And I was a t walking The voices started to speak And they wouldn't stop talking They were sad all around I really got my mind ready 날도 오겠지, 같이 속도 어? 단풍놀이도 같이 하고.